가수가 신곡을 내고 활동을 하면 팬들도 바빠집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좋아하는 가수가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도록 고글 정해 24시간 집중 스트리밍하는 것. 줄여서 스밍총공이라고 하는데요. 팬덤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음원 플랫폼 대부분 1시간에 10번을 틀어도 한 번으로 집게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신곡 중심으로 목록을 만들고 일제의 재생에 순위를 끌어올리려는 겁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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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탑백에 거의 20몇 곡 있거든요. 이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달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 40억은 가져가요. 음원만 차트 1 0 0위에 있는 곡들을 살펴보던 업계 관계자. 네, 지금 또 바이럴이에요. 또 바이럴이고. 또 바이럴이에요. 또 바이럴. 바이럴 마케팅은 구독자가 100만 명에 달하는 SNS 페이지를 이용하는 건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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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부분에 여기서 희망의 빛을 줬다면 뒷부분은 여전히 현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자주 쓰이지 않는 코드예요, 코드 웍이. 일반적인 삶을 사는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표현해놨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이 저기 똑같이 동일하게 사용을 한 거고. 어른은 일반적이지 않은 코드 진행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후렴 부분을 비교해보면 에이사가 제작한 곡과 코드 진행이 같습니다. 널릴수이는네마디나 여덟 마디가 아닌 아홉 마디인 것도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우연이 겹쳐서 모든 게 동일하고 100% 가까운 코드워크와 이 마디스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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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악의 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투자. 하. 요즘 어디에 하세요? 음악 저작권 투자. 이젠 시작하셔야죠. 매달 저작권료가 아, 내 손에. 뮤직하우는 음원 투자를 통한 선순환으로 창작자를 위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우의 정영경 대표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자금 조달의창구가 아니고요. 어떤 음악을 소장을 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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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저작권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 권리인데 특별히 뭐 역주행을 한다던가 다시 그 극을 유행할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점점 듣는 횟수는 적어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홍보하고 파는 게 맞는 건가 광고 문구처럼 음악 저작권이 쪼개서 거래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사기 아니냐라고 물어보셨었거든요 명확히 말씀, 저작권을 가져오는 건 아니다 근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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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작법상으로는 발행한 사람이 2차 시장을 만들지 못해요 그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자기네 주식을 발행을 해서 그 거래를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네 플랫폼에서 그건 이상하잖아요 발행가격 조작이나 거래가격 조작이 쉽다는 거예요 그게 이 제일 큰문제였든요 금융당국은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조각투자가 아직 초기 시장이며 변동성이 높을 수 있다며 손실 가능성은 투자자의 판단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조각내 파는 게 무슨 혁신이냐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뮤직하우는 이제 곧 거래 재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제작권으로 공개할까? 외제차, 프로션, 많이 들어오면 오. 많이 들어오는 달에 수리하부터 해가지고 저작권료 얼마인데 엄청나게 살아. 살다가도 하지 않으셨나요? 그럼 상당히 기천급 들어와. 내가 봤을 때는 1년을 받는 게 5억 이상이야. 음.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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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음원 권리를 팔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인기 그룹 베이비복스를 탄생시켰던 윤등룡 대표. 그때 당시 한 앨범에 3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러면은 그러니까 매 앨범에 한 3억에서 5억 정도가 들어간다면 은 지금까지 제가 만드는 앨범이 50 타이틀이라고 하면 제작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죠. 2015년 걸그룹 음반을 제작하며 목돈이 급했던 윤 대표에게 솔깃한 제안이 왔다고 합니다. 네 구우면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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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억 원을 주기로 K사 대표가 약속했다는 겁니다. 이메일로 계약서 두개를 보낸 K사는 이상하게도 투자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2억 원을 보낸 뒤 강간 무소식. 이억 빨리 안 넣느냐, 이거. 라고 했더니 어, 바로 처리, 처리할게요. 근데 그게 내가 보니까 그때부터 사기였던 거죠. 윤 대표의 음원 400여 곡에 대한 저작인접권이 K사로 넘어갔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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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사람들은 계약서 이런 걸잘안 써요. 왜냐하면 늘 여의도에서 만나잖아요. 맨날. 가수는 내일 보내? 출연료 얼마야? 150만 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은 보냈잖아요. 늘. 매일 보니까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서로가. 도망가봐야 또 만나니까 이 바닥에서. 옛날 제작자들이 이렇게 쉽게 당한 게다 옛날 제작자들이 당한 게. K사에게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제작자는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제작자들을 K사에 소개해준 건 업계 선배들이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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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으니 뒷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또 내가 OO 그러고 쫓아가면은 말려요 그러지 말라고 해 착한 애라고. 근데 그렇게 뒤에 연관이 있다는 건 내가 꿈에도 생각을 했겠습니다. 놀랍게도 선배들은 K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두 선배는 K사 고문이었고 K사의 법인 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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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자들에게 한 것처럼 투자 얘기를 하며 접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장 문제는 이 문서를 위조해서 대출 받은 게 가장 큰 문제고 이라고 작사 하시는 그도 인감도장 위조됐었고 도 인감도장 위조 도 인감도장 위조됐다고 확인했고 도 인감도장 위조, 위조된 거다 확인했고 우리는 오랜 설득 끝에 K사에서 촬영된 증거 영상을 확보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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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서류들에 도장이 찍혀진 거고요, 목도장 형태로. 현대 측이 전혀 잘못된 것도 없고 이거 계약과 관련해서 첫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2021년 4월, L그룹은 자회사인 K사를 약 500억 원에 팔았습니다. K사가 사들였던 만 곡의 음원들은 통째로 B사에 넘어갔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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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답을 어, 뭐 자기 아들하고 관계가 없대요. 자기들은 그걸 산 거니까. 그렇게 딱적으 하더라고요. B사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K사를 인수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현재 B사의 임직원을 포함한 관계자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표가 힘들게 제작했던 400여 곡은 이제 다른 회사의 소유가 돼 있습니다. 5년간 한시적으로 넘기는 조건이었지만 다시 찾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정작 이 한곡의 히트곡이 나올 때까지요,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이 투자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그러기 때문에 남의 컨텐츠를 갖다 그렇게 쉽게 가져가는 뭐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냥 그냥 일 억, 2억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값어치가 아니에요. 제 인생이에요, 이거는.